자, 우리, 베이커보이즈 리스트 본사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홀리우드고, 홀리우드이란데, 노스 홀리우드. 그러니까, 북쪽이고요. 네,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, 베스시. 아, 베스시랜드. 베이커보이즈 <웃음> 본사예요 네, 그 <그다음> 다음 <웃음>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n i c 보세요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담당 하시는, 그러니까, 우리 물건 오도하는 내 오도도 보여주고 기획이 있으면 기회도 해주고 하는 친구입니다. 별명 차치고 친구 이름은 라이언이에요. 네, 저 일단 들어가 보시죠. 베커 부서 본사 내부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할시요 레스코 차치고 레스코. y e t h You should go back to my office. Uh, okay, let's go. You can. Yeah, okay, let's go. 일단, you 일단 예. 네. 꼭 자기 그 사무실을 보여주고,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. <웃음> yeah, yeah, bye, bye, bye. 다시, <웃음> 이거는 팀버샤 6주년 데크를 선물해주는 네, 어색한 광경입니다. 네, 연출된 장면입니다 지금. 네. So, this is our six years deep deck. I'm in the timber shop. Yeah. So, a n y a y j u s t for y Six years? Oh, yeah, yeah w e already exactly. six years. Yeah, you're not going anywhere. <웃음> Thank you. Already six years. <웃음> Because of you, y o u h e l p me a lot. Yeah, <웃음> <웃음> <laughs> you, you me, uh. <laughs> All right. Nice. This is our d e p a r t m e n t but I don't think we should bother them today. Okay, we'll, we'll leave them out. a l right, we'll go through. This is our integration board. That's what we do. Baker and Chava. <Chawler. laughs> Who did this? Some Yotaro. Uh, yeah. Yes. Um, That's Maya, that's Eric's daughter. Oh, d u e And then this is Lizard's daughter. Ah, true. Actually, who did Monroe. you, you fall the catalog cover there? Oh, the art guy. s That actually <laughs> looks like a kid's drawing. Kid, it does, he killed it. Was, uh, <laughs> it was this guy, Jackson. Jackson actually b a i l out on us, though. Seriously, he did the also to tell you why also he? d d e Did e d i he? a l d he? Did he? Did he? Did he? a i he? d i he? Did h e e i e h Did e e e e he? e Did e h d e i i e i h d e 자, 여기가 내어스인데요 네 자, 따라가보요 루! 루! 루! 루! 루! 우리 물건! 우리 물건을 패킹하고 보내주는 담당자! 라고 하네요 예예, 줄 루! 루! 줄 This i a d e n e guys! Oh cool. 아, 여기서 패킹을 하는 것 같아요. 패킹을. 여기서 다. 에. 그리고 저기부터 보면 저기 패킹하죠? 나가려고?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나하는 거예요. 링스, 링스. 반지. 오우, 씨. 오우 예. 여기 보시면 은0 0 0 분량이 네. okay. 네. 이쪽이, 이쪽이 버드하우스 컴플릿 네. 데크들이랑 좀 있는 곳이라고 하고 모자, 네. 네. uh, 티셔츠 okay. 데크 데크 데크 e h o u e e 이것저것 t h e r e o it the r 어, oh, the car. Yeah. It's still the a b o u e under all kinds of shit oh, really? <aired> See? You can look. Yeah. Okay. You going go c a e o o 그 예전에 베이커 보이 좀 카탈로그 보면은 그막 되게 녹슬고 막막그 그래피티 막 되어 있고 막 이런 차 있었는데 그게 여기 아실 줄있 Wow. <laughs> Under all this shit. You yeah. can step down but be careful. Like, you can... I need to use this thing. What's this? like inversion table. Oh, shoot. You're back. Oh, wait. I h e a r I knew it. y o e Oh, fuck. What the fuck? I didn't know that. 어, 여기 각종 쓰레기가 있고요. <웃음> 맥주캔. <웃음> 그리고 이제 그 펠렛코. 우리집 고양이가 고양이가 쓰는 건데 이거. <웃음> 그 예, <웃음> 네, 그리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. 언제 지 w e i r Yeah. 이 차를 그컴튼에 가서 사왔대요 oh, wow. <웃음> <웃음> <I can imagine. 웃음> 컴튼에 사와서 <살아서> 이제 카달록 <웃음> 촬영할 때쓴 건데 <웃음> 5년 전에 그걸 5년 전에 쓴 거라고 <웃음> 합니다 네. 도시마치 웨어스를 <웃음> 보고 있는데 많이 <웃음> 크죠? <웃음> 우리나라도 이런 웨어스 빌리려면 거기 뭐 양평 뭐 어? 그죠? <웃음> 저기 뭐 <웃음> 카주 라든지 이렇게 좀번두리로 <웃음> 나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, 어, 오케이, 차지. Where's the next step? The park? t 갑니다 자, 레크보드에 k p 이 r 니다 같이 이거. 아까 축구에 들어 아, 위험해. 오오페이스 넷페이스. 넷페이스, 넷페이스. 자, 개법 콘테스트를 위한 선물 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스케더 보더 얘. 어, 보행합시다. 내가 한 여섯 살때 그린 그림보다. 도 최악인 것 같은데. 심지어 데크 사이즈가 8 5에요 이거. 재이렇이 기념 데크에요. 스케이트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Yeah. 여기다가 제니포이 사인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. 한번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수상.. 수상.. 아, 아, 다른 것도 있네요? 대놓고 완전, <웃음> 대놓고 벽에 거문하고 만든 디자인 같은데? 몇개몇 아, 개야, 어. 어. 몇 개? <웃음> <웃음> 몇 개? 몇 개? <웃음> 또 있어요, 또. 또. <웃음> <웃음> 자, 네. <웃음> <웃음> 예, o u can p i for you, 예. e 선물로 대수 y 저 선물로 대수데요 이거는 이제 개박 콘테스트 위너 다시, 다시, 다 자, 상품 다 골랐고요 이제. 어, 이거는 이제 콘테스트 그너들 수상자들한테 줄 선물들입니다. 네, 아무. 되게 많이 골랐어요. 백 e r 고뭐뭐뭐 모두 있기 때문에. 네, 그니까 자세한 내용은 케이던스랑 벨 e more, more, more, more, 다음 r e more, m o